안녕하세요 한량인생입니다 최근에 거제도 토박이 출신인 점피디랑 거제도에 안된게없는겨 그래서 고마 35끼를 하고 왔다 아입니까 역시 토박이랑 가입간에 맛집 검색 안해도 찐 현지 맛집을 고마 찾아가니까 좋대요 그래서 점피디 믿고 쫓아간 식당들을 엮어서 보여드릴게요 고마 실패하기 싫으면 점프하지 말고 잘 보이소 거제도 도착하자마자 간 식당은 고현시장안에 있는 해장국집입니다. 여는 점피디가 거제도 바닥에서 침전 배틀 때부터 다니던 곳이라카던데 얼마나 오래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겁나게 오래 됐다칩니다. 내장국밥이랑 순대국밥을 위주로 파는데 대부분 내장국밥을 시키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장국밥 한번 시키봤는데 밥이 말아져갖고 나오데요. 아그 말은 먹고 양이 작겠다 생각이 들지요? 근데 좀 푸짐하게 나옵니다. 일단은 고기가 많이 들었다 아닙니까 잡냄새가 일절 없고 고기는 부드럽고 기름기도 없고 국물은 엄청 시리 깔끔하고 시원합니다 진하고 묵직한 국물이 아이고 고마 그 시원하대요 신기한 거는 밥에 간이 되어 있습니다 새우젓 넣어 갖고 물락하는데 밥을 풀어 해치 갖고 떠먹을 때마다 간간이 양념 맛이 올라오대요 이게 먹고 했는데 사장님이 음식 내기 전에 살짝 하얀 가루를 넣더만은 마법의 가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소주 한잔 적시고 싶은 유혹이 들면 일단 해장국 맛은 합격이다 아닙니까? 든든하고 만나게잘 먹었습니다. 거제에서 가장 큰 고연시장까지 갔으니까 저녁에 묵을거리 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뭐를 살지 고민을 안합니다. 점피디 마음속에 답정 너가 있거든요. 코끼리 조개라고도 불리는 왕우럭 조개랑 홍합처럼 생긴 석 그리고 돌멍게를 사겠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왕우럭조개는 키로에 2 5 0 0 0원에서 3만원 섭이랑 돌멍게는 1 5 0 0 0원 정도 하고요 소라는 만원 정도 하데예 코끼리조개나 우럭조개가 특별히 비싼 편이긴 한데 언제 뭐 보겠노 하고 사다가 펜션에서 대처 묻는데 진짜 꼬돌꼬돌하고 달달한게 끝내주더라고요 생굴은 키로에 2 3 0 0 0원 정도 한다 카던데 우리는 거제에서는 안먹고 서울 올라갈때 직배송으로 포장해갔다 아닙니까 역시 싱싱하고 달다구리한게 때깔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건 안사도 굴은 꼭 오버 가입시더 그리고 고현시장에는 떡볶이랑 김밥도 모여야 되는데요 떡볶이는 딱 봐도 서울이랑 다르지에 어묵반 떡반 아닙니까 예전에 점피디가 처음 상경했을때 서울에서 떡볶이를 사먹는데 죄다 떡만주고 어묵은 안주고 웬 단무지를 같이 줘갖고 문화 충격 받았다 카던데야 그게 기억나네 김밥은 완전히 옛날식 김밥으로 파는 데가 많아 김 생산지라서 그런가 팔에 놓고 완전 까만 김으로 된 김으로 싸는데 김양이 미치십니다만 근데 가격이 12,000원도 아니고 1200원 김밥 전문점이라는 가게가 없던 옛날에 집에서 해먹던 오리지널 옛날 김밥 맛이고 김은 좀 애찔기긴 한데 그래도 진짜 사장님이 미쳤어요가 고그 맛절로 나올깁니다. 안주를 샀으니까 술도 사야 인지상장 아닙니까? 맞지 점피디 마음속 술은 막걸리입니다. 천스럽게 마트에서 안사고 양조장까지 갔다 아닙니까? 거제도에서 양조장이 두군데인가 세군데인가 뭐 그정도 있다카는데 연은 외포양조장이라고 무인 셀프구매 방식이라칩니다. 알아서 사고 알아서 돈 내고 가면 되는데 cctv가 딱 하고 찍히고 있으니까 절대 엉뚱한 생각하고는 고마 돈 안주고 못사는 화이트실버 리미티드 에디션 팔찌 차는 거 아닙니까 돈은 현금결제 잔돈이 없으면 계좌이체 하면 되고요 둘다 안된다 그러면 고마 마트 가세요 한 200원 정도씩 더 비싸게 주고 사면 되지 뭐 외포향조장 막걸리 맛은 별로 단맛이 없습니다 깔끔하고 살짝 묵직하긴 한데 해산물이랑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데요. 한국의 화이트와인 아닙니까? 소주보다 찰떡궁합인데 그것도 별로 안달고 깔끔하고 그래서 괜찮은 것같네 이건 묵다가 술이 모질해갖고 부산 생탁인가? 그거 슈퍼에서 팔기를사았는데와 달아서 못먹겠더라. 단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왜 포막걸리 못먹겠네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쨌든 저는 더 못사운 거를 겁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점심 으로간 곳은 게장 무한리필 집입니다. 뭐한다고 거제도까지 쎄 빠지게 가갖고 게장을 먹러 하겠지만 여가 기 가성비 맛집으로 엄청 유명하다 캐고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점피디도 처음 왔다 카는데 성인 한명 가격이 약 5천원 밖에 안 한다 하고 맛이 기본은 한다고 그러길래 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점피디가 게장집을 지나갈 리가 없어서 한번 와봤어요 양념게장이랑간장게장이랑 부침개랑 뽈락구이가 나오는데 맛은 진짜 평타라예 특별히 맛이 기똥차다 아 이건 별로다 이런거 없고 아 이정도면 괜찮네 하는 정도는 됩니다 좀에 다른점은 수도권이나 태안에서 무봤던 게장보다 좀에 덜 달고 더 짭짤합니다 그게 오히려 덜 질리긴 하대예 싱겁고 달다구리아무는 그만 질려갖고 마인 못먹잖아요 양념은 좀매매웠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맛이랑 완전 달라구대 먹을때는 단맛이 거의 없고 먹고나면 세바닥이 뒤집혀갖고 매바갖고 미역국 원샷 드리킹 할수도 있다는거 그리고 있잖아요 게장 무한리필은 요 말고 다른 유명한것도 겁나게 많다는거 참고하이소 대망의 저녁 메뉴는 멸치입니다. 거제도가 멸치 최다 생산지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먹기 힘든 멸치를 싱싱하게 물수 있고 멸치 전골도 끼깔나게 끼리준다니까 카 안갈 수 있습니까? 진짜 소문대로 멸치 특유의 콩콤한 멸치향이 진하게 겁나게 고소하고 감칠맛이 치기 줍디다. 멸치에는 새콤하게 양념을 했는데 비린내를 확 잡아주면서 단맛을 쫙끌어올리더라고요 잡내는 싸그리 없었더라고요뭐라해야 되나? 살이 보들보들하면서 살짝 찰지는 게 식욕 당기는 맛이었습니다. 멸치회를 물 때는 고마 모도 겁나게 맛있지만 다시마나 양배추에 지 막이 게 올리갖고 밥한 숟갈로 덮은 다음에 활용점정으로 곰삭은 멸치젓갈로 마무리해가지고 입안으로 직행하면 고마 거제 앞바다에서 멸치때랑 헤엄치는 느낌 아닙니까? 그러고 멸치전골은 아무래도 멸치회보다는 타지역에서도 좀더 접하기가 쉬울 수도 있지. 그런데 싱싱한 정도로는 절대로 산지를 따라오지 못하지 싶습니다. 양이 푸짐한건 둘째로 치고 씹히는 식감부터가 겁나게 부드럽고 잡내가 없더라고요 멸치향이랑 멸치 비린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하는게 확실히 구분되는 맛이었습니다 국물은 엄청 시리 진하면서도 시원해갖고 벌써 뼈가 굵어지는 느낌이 든다 아닙니까 고등어나 꽁치찌개랑은 완전히 다른 맛이고 마른 멸치랑도 전혀 다른 멸치향이 입안에 가득 퍼지고 살은 입안에서 고마 막녹가 없어집니다 지시가 박제가 들어가지고 거제도까지 가서 이런 맛을 보면 진짜 다른 세상이 온거 같고 고만 막 피로도 싹 풀리는 거 같네요. 거제도의 간다카마 진짜로 꼭한번 추천 드리고 싶은 그런 음식입니다. 그럼 어 나가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가입시대 들어가 있어.